780면에 있습니다 780년 6기 19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예 읽으세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하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벌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있는줄 알게 되리라 아멘 예, 8월달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에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의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은 30차 우리 김치수 목사님께서 네, 우리 오늘 본문 네, 말씀 네, 살아계신 구속자 대속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김치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어납시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는데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름 부르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런 원래는 거룩한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서로, 서로 교제를 나누며 교회에서 대면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리며 이 악한 병을 뚫고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은 정체를 드러내고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요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분입니다. 내가 알게 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가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야말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요에게 행한 끔찍한 일을 보면 참으로 치가 떨립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요베의 아들 딸들을 알아 집니다 몰살 시키고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게 하고 요베 자신도 온몸에 악창이 나서 상체에서 구기이 나올 정도로 괴로워서 죽기를 바라는 중에 그 안에까지도 하나님을 운망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듣기까지 한마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악창이 나서 몸에서 구대기가 나오면은 우리는 구대이 나오면 징그러운 밟로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구대이가 밖에서 나가면은 도로 잡아가지고 그 창체에 도로 나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구대기 한두 마리다리고막 벌벌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구대이가 여기서 움직이면은 자기가 덜 아프대요. 구대이가 움직이니까 간질간질해가지고 덜 아프대요. 구대이가 빠지면은 아프가 못 견뎌대요. 그래서 구대이를 자꾸 잡아가지고 상체에 갖다 자꾸 놓는 거예요. 우리는 볼때그막 나가면 우리 바로 죽이려고 하는 거아 그러지 말라고 잡아가지고 지접 상처의 도로에 얹이는 거예요. 동대문 저 서울역 근방에서 그때는 다이아를 무릎에 대고 기다니면서어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부대기가 나오고 무릎에서 나오고 이런 사람을 우리 직접 봤습니다. <웃음> 욕기 7장 4절 오전에는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 낳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살에는 구두기와 흙으로 어복처럼 입혔고 내 가족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어려운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다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 예수님 믿고 제사한받아 어롭게 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주님이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설대 없이 사탄 마귀에게 두려워 떠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의 권세가진 마귀에게 공장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6.25 사비나 세방 기후에는 절대 이렇게 죽음 앞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잘 살게 되니까 죽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의사 말 한마디만 하면은 교회 가는 거는 데려가랍니다. 의사 말부터 먼저 듣습니다. 의사 포인트가 있다 하면은 누가 못 말립니다. 대통령도 의사의 포인트 있으면은 안 맞아도 괜찮아요. 다캔스터도 아무도 그게 에 대해서 가슴 못합니다. 죽음 앞에는 공장 못하고 다 순종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누가 6 2 사면때 해방직후에 자살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고개를 굶어 죽어도 굶어 죽지 자기가 자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식구 수대에다 굶어 죽어도 절대로 가장 양심이 가책되어 자살하고 이런 일 없었습니다. 이제는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모레면 3일째입니다. 우리의 유안순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일제의 모진 고문도 불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지금 길이길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육안순 누나 언니 하면서 아직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견딘 겁니다. 아멘. 음.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 앞에 이름을 덮친 것입니다. 뒷글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월받아무이 부끄러움을 받을 자들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른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현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한마디 안 닫고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기도처소가 다 문을 닫고 공작도 못하고 순종하는 참으로 마귀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때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탄마귀의 모든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드러나고 도망을 갈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악의 세력들, 부정선거을깨하는 자들, 모든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서 다폐망하게될줄 믿습니다. 귀신을본 사람 있습니까? 렌스데이 렌즈 한 할아버지는 목사님이 자주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분은 자네를 따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자기 창문 밖으로 길 건너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된대요. 전혀 거스름하면 은세 사람이 자기 집을 향해서 서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그림자 같은 사람이래 그림자 같은 사람. 자세히 보면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세사람이있어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그림자 같은 사람이 자기를, 자기 집을 보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은아마 해도 좋은 데는 못갈것 같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로 자기를 잡아갈 것 같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어설프게 믿으면은 악령들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막 이런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자까지도 유혹할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차리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이 돌아옴을 알도록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두업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두업든지 하기를원하므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 하여 두업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노하며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할아버지 말씀이 목사님만 다녀가면 며칠간 안보인다는거요. 눈을 닦고봐도 안보인대요. 그러다가 며칠이면 또나타난다는거 그래 자주 봐줬으면 좋겠대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귀는 스스로 정체를 드러나고 도망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안보이지만은 망인는 알고 정체를 드러내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사탄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일에만 정신을 팔려서 살 때는 귀신들이 여러 모양으로 도전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뭐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겪을 줄 압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추석날 외삼촌 집에 자주 갔습니다. 외삼촌이 떡집을 했거든요. 그래 송탄 떡집에서 떡을 파는데 아, 추석날 다 팔고 인절미가 한파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추석날 새벽에 나가가지고 뭐 팔리면 팔리고 안그러면 나도 뭐라 해가지고 열매 하나를 갖다가 큰이 상이 한세개 되는데, 제일 끝에 나놔 놓고 어 사람이 지나가라거나 보건 동생하고 외사촌 동생하고 같이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하니까 시장 전체도 안붙도고 추석날 새벽이 되가지고 조용한데 한 사람이 흠상궂게 생긴 사람이. 그 키는 막그이 2m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블백을 큰 거, 얼마나 큰지, 묵직한 거 하나 들고 가다가, 아, 임대문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 사과 갈란가? 지고까지 보고 있으니까, 떡 서가지고는 쫙 굴뚝 보는 거요. 예 그러면, 아, 사람을 딱 째려보더라고요. 그때 나는 그냥, 그을 어, 그리면 봉험송을 하고 있었거든. 봉험송을 하고 있었는데, 아, 딱 째려보는 거요. 예 그래서 나는 뭐, 음, 오른 하고 그냥 불렀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풀렸어요. 풀러면딱 나도 같이 보지. 원래 그래 딱 돌아보는데. 정말로 막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불렀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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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는데 어그큰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남는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탁자인데 올라가는데 어 언제 그 기가 와가지고 기가 와가지고 내발 앞에 발앞 붙들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랬죠그래니까 내가 감도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고요. <웃음> 그리고, 그리고 내가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여동생은 머리가 엄마야 겁니에 숨고 나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도 한참 웃겨대 내가 강도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거 발부터로 막 그런 그래 얘아 예, 가니까 내가 지금 청산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강도질하고 공부부터 훔치가 팔고 이런 서 먹고 사는데 오늘 갔다가 걸려가지고 도망을 가는 중인데, 여기, 이재림이를 보고, 부모님 제사 생각이 나서, 이것을 한번 사가려고 보니까 돈은 없고, 어 내가 뭐 한번 째려보면 아무 소리 안 하겠지. 그냥 가져가려고 마음 먹고 있을 때, 아 째리봐도 어떡없이 말을 자하고 부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당신이 어디 가는지 하니까, 아 내가 지금 뭐, 쫓기는 신세인데 아 내가 친구해보면 지금 잡힐 판이니까 그래 내가 공평을 보다고 그냥 내 위에서 기도해 둘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강도질하지 말고 이제 착하게 살아라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이강도질한 것보다 몇십배 축복해 줄 것이라고 그래 축복기도 해 줬어요 이 마귀들은 사다마귀들은 예수 그리스 이름 앞에 자기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도망갑니다. 그냥 뭐, 어, 뭐 왔다 갔는 보는 그런 흔적 없는 게 아니고 흔적을 닫아 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꼭 위축하면 안 돼요. 아파가지고 갑자기 막 뒹구는 사람들 말이죠. 아무 이유도 없고 영혼을 가도 이유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그냥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계속 부르라 하고 계속 불러주고 귀가 따갑도록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다 개구하면은 그만 갑자기 발작해 있고 발발 떨다가 막팍 막 잡아줘 버려요 그럼 다 깨부려요.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단날 한, 한 말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시집 가기 전에는 시집만 보내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 해놓고, 시집 가고 난 뒤에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일 없다. 이왜일이냐 했더만은, 아, 뭐, 공작도 못 해가 덜 넘어가지고, 뭐, 손가락 움직이도 나쁘다는 하 사람이, 뭐, 벌벌벌펄 때려서 래가툭 끌어 더만은 그대 뻘떡 일어나더라고 뭐, 무릎 꿇자 말자, 막 이러나. 기도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 무릎을 자마자 말자. 어, 알아버려. 어, 어, 어, 가지. 어, 다알았서대려 <웃음> 며칠간, 막, 죽는 거 산다. 뭐, 날 지고, 막, 어디다 전화하고 병원에 다 다니고 하는 사람이 그만 놔서버리더라 아멘. 근데 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면 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뭐, 하는 게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나난딴 말을 했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지 물을 먹고 그긴 낫거든요. 그걸 모르고 참 별짓을 다 해본 일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래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잡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들리다 하면서 작두에 와가지고 춤을 춰요. 자기 신의 말 듣고 작두에서 막 춤을 춘다고 못 봤습니까? 작두에 춤추는 거. 작두를 나놓고 머리카락을 꼽아가지고 작두에 날고 훅부는 머리카락이 딱 잘라져요. 빠지 이거 지 이제 다 봤는 빠지 가고 그러면 잡도에 올라가 막 춤을 춰요. 그잡두 위에 요 날개 하나에 고복이 일 서기도 힘들는데 그 위에서 막 뛰어 춤을 추요. 그리고 발 발바닥 하나도 안길래요저 신의 말 듣고 이렇게 잡도에서도 춤을 추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 말 듣고 그대로 합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뭐? 정우성은몇 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죽을가 싶어서 혼자 도 못하고 교회문도 닫았고 모사님들 잡히갈까 싶어가지고 다숨어버스다 어디간 데가 없어요 지금 존재도 없어요 같이 모이다 계속 모이도 안해요 같이 합해가지고 반항을 해야 되는데 반항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끌어놨습니까? 물론 뭐 총 들고 몽둥이 들고 싸우는 거 아니라도 그냥 모여서 같이 시가 엔진도 하면서 조회를 오픈해돌라고 모여서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해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길러가다 보면, 멍청한 사람들 지나가죠. 멍청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멍청한데, 귀신들이 멍청한 사람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귀신들이 멍청한 사람들, 그런 애들 많이 보죠. 그리고 또, 정말로 멍청해가지고, 또 헛다리 짚는 그이얘 걷는 사람들 보죠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광경병이라고 아는 아시는도 모르겠습니다. 광경병 미친 개에게 물리는 거, 그 광경병이라고 하죠. 미친 개에게 물리면은 이 지구상에서 광경병에 걸려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광경병입니다. 그 병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묵니다. 동물이고 사회 없이 막물어요 물린 사람은 또 광경병에 걸립니다. 우리 어릴 때는 광경병 환자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막 피하고 몽디이를 때리고 막죽이고 이랬어요. 그거 물리면 다병걸리니까뭐개고뭐가 아무 상황막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 사람하고 그냥 어어한 사람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광경병 환자를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공수병이라고 합니다. 공수병. 물을 두려워한다 이말 하나님 말씀에서도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했잖아요. 물 없는 곳. 물을 두려워합니다. 이 공수병 이 광역병이 걸린 사람일 때 물을 한바가지 깨우지면 기갑을 하고 도망가고 막발발발뜹니다 곰장은 못해요. 물론 뭐 모욕이나 세수 같은 건 절대 안하죠. 물을 겁이 나니까 미친 사람하고 멀쩡한 사람하고 구분하는 물입니다, 물. 그냥 멀쩡한 사람 같아도 물을 두려워하고 모욕을 하락하고 물을 겁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은을에 구한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미친 사람들은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친 개나 또한 동물들에게 물리면은 바로 광경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빨리 맞을 수는 좋습니다. 늦으면은 그 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광경병 예방주사는 언제든지 어느 병원에 가도 나아죽게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싶다는 생각 또한 남을 죽이고 싶은 생각 미워하고 싶은 생각 이럴 때는 좋지 않은 악령들이 우리를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에서도 올수 있고 이런 분노에서도 올수 있고 질투에서도 올수 있고 욕심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호히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악령에게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걸어내시면 다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귀 마귀와 싸울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만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사탄 마귀 앞에 제시하는 순간. 모든 성도를 참사하던 마귀들은다 물러갑니다. 어떤 그 때는 그야말로 뭐 아무리 광질로도 안 나가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픽! 하고 얼굴 앞에싹 내밀까. 그 때는 발란자까지 면 가다! 뗏더라 <웃음> 이거 뭐 똑같은 손바닥에 있 그냥, 그냥 예수를 물러가면 아무래도 안 되는 게지. 그냥 예수 픽! 하니까 막 발란자까지 다, 다,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고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면 은 새벽되면 은 드르륵 들다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느냐 거기에 달려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에 쾌락에 가득 찼서 악령을 품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위이라 왜냐하면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1 2 0년 문도 앞에 나타난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같이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번 고백합니다. 내가 못해서 정, 적신이 나와서 온적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호하시오 취하신지도 호하시오니호하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요이 아들 딸 모든 재물을다잃고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요의 몸까지 몸까지 압착이 났습니다. 요은 3장 24절 26절에 요은 탄식했습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알던 손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타시겠습니다 의인 욕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으로 하는 게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 사탄의 군세를 밀어치고 부활 성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기도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선거가 예를 더 남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들과 모든 무신령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아멘. 저희는 예수 그리스 이름 앞에 자기들의 모든 정체를 드러내고 모든 자기들의 계획들 모든 부정선거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눈천안에다 다 공개되고 그들은 속히 망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도 악을 행할 것입니다. 대통령 대보이 뭐합니까? 국회 여석이 1 8 0세이 넘는데 대통령은 아무도 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정해가지고 막 막아나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들이 악한 세력들 악한 생각들 모든 꾀들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그들이 다 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바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4장 찬성을 부르신 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김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대한민국의 영적 부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명자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만나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이밤에 214장 부르신 후에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네,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평창은 존재해 사 u n 리사 y s 리사 d a 리사 u n 리 a y s 리 n d a 리 s u n 리 a y s 리할 d a 야할로 n 야 a y Sunday, 찬양합니다 y Sunday, Sunday, s u n 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 n d 하나님 u n d a y Sunday, 우리 n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n d a 찬양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a y s u n d a 시 아버지 대학민국의 영종대 도를 나이하시 오늘은 상을 나버리고 죄악을 나버리고 악한 을 나버리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절만이나 하나님을 찾여고 경배하는 나라 백성들들과 영종대회가 온다 아버지 고객에마다 인천만 차여고 죄악을 버리고 무상을 나버리고 욕심을 나버리고 악한 곳을 나버리 주어 주는던 나온 이의아라아 이스라엘 나라의 상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나라의 나온 나 심판도 무서운 주로 만들어 냈다. 나와 리려 일어나지도 하여 주셨던 나주 받은 사자나마 야간 강하 애를 여으로바라보며 오는 태양으로이라을 떠나간 최근한 번에 살리시저주 받은 사자나 사제를 타를 지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동안 내가 시행하리로. 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성경에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내게 복을 내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자에게 자유를 눈동자를 다시 보고 주의 은데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여 여호와여 대한민국 새로운 개을명은 하는자세오해 우상은 다물러가지어다내파다물러가지어다 하나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다물러가지요다 저주받은 명아 오늘의시대다 내가 이손름을 억양하더래 대한민을 사랑하고 정직한 자 의의를 하나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릅대처럼 주가여 주시옵니다 청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버지의 국방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든 경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버지의태양민 전체가 하나님을 들려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득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청와들도 국회의원 아버지의국회의사람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득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TV에도 하나님 믿는 연예인들 하나님 믿는 영업여 하나님 믿는 가수들이 가득하고 치워지게하려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한 자여 더러운 자를 원심하게 하더라 내가 이 소름의 힘로 나아노래 절망을 받고 번역을 지어다 남가분이 평화적으로 통열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둠의 세라가 풍렬의 땅에 모이던 공산주의야 어진실시 있는 거나 어둠과 조지받는 세라가 내가 이 소름이 너무 낳았다니 너는 정말 을았고어늘은가 다. 우리 삭글아리, 삭글아리, 삭글아. 아너아 샐로아샐로아샐로아오 샌드라 신드라신드라 우리 영와께서저 풍경의 땅에 모든 공산주의 여기다 흘러가는 지어다전경한의새력이다 무너진 지어다오래의예저처다 무너진 지어다 무너진 지어다 무너진 지여다 여와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운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씌우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불러 우리가 몸매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아, 아버지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우리의 귀약 구하는 기도가 결단코 헛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여 이 우리가 그 동안에 너무 방심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나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물질에 풍요했으며 우리가 너무 아버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참언했습니다. 하나님여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 대한민국 이걸 바라볼 때 이제는 뭔가가 반성하고, 이제는 뭔가가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이처럼 아픈 고비를 마셔야 하는지, 우리는 이 마지막 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 꿇어앉아서... 불어앉는 무릎 무릎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아버지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가 부르짖는이 기도를 결단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에 지도자를 세우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세우리라.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받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다시 이 대한민국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계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이 사랑하는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입술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맺힌 일들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기쁨으로 만세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싸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느레미아 국역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종기와 영광을 올려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렇게 긴 장기간 동안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오내 네. 감사 영광 올려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제우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버지라 부르 수 있는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내 나라의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네. 아, 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신 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여 이 하나님여 이 인류 황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나라의 모든 흥망 성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해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원가이다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다들 면될 사람이 없면 우리 알케와 음행하듯이는 천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사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문제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가 대통령에 세워져야 될지 하나님은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타나므로 다시 한번 나머지 교회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착용하지 않냐고 붉은 물결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지 않냐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하나님 유관천과 같이 믿음의 조상에게를갈수 있는 귀하가 없된 빈중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길 바라오고 어. 원하옵고 원합니다. 음. 내말인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라 하신 하나님 이번 대선에 하나님께서 거짓과 부전과 모든 것이 모든 배사력이물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문제에 주님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다시 한둔 아버지 교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카리찬들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교회가 다시 한둔 문을 열고 주의 종들이 곳곳에 일어나 아버지와 요한 몇을 내보았지 디엘무디같이 성령의 바람이 능력의 바람이 다시 한둔 불아버지는지성이 성... 성령의 불길이 불같이 일어나므로 말 넘어 세계의 마지막 선교를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민족으로 축복의 민족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와 기리오 진리여 생명의 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받는 귀하고 복된 민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축복하시고 민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까지 귀하고 복된.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탁하고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의 모임으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참석하고 모이신 목사님들 한분한 한 분의 발걸음을 주님은 보셨지 않습니까? 들으셨지 않습니까? 정말 가끔 가끔 참석하는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담대있어서 이것을 외칠 수 있는 것은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저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입니다. 기도 지목은 주님 앞에 하나님 드리는 남북통일입니다이 여정이 정말 남북통일은 대왕이라는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주여 음으로 통일되지 않는다면 그런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음으로 통일되지 않을까면 통일되지 않게 해주지없소서 하고 기도했던 이 여정의 기도를 주님은 들셨습니다 정말 남북으로 통일된 들 하나님 좌영 세력으로 북한의 그 악한 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 교회들은 존속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생을 당할 우리 귀한 주의 종들 주님이시여 정말 사형 대상의 일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를 십브레일로 줄이자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남편은 간천만도 하나님 저희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 하나님 하나의 헌법으로 상정되기까지 하는 이런 마당에 저희가 드릴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이렇게 머릿속에 주납해 기도하오불쌍히 보시고 정말 저희 주의종들 잘못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국룰가자비게 넉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국룰에 의탁하요 저희들이 머릿속에 기도하오니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한분한 한 분의 목사님들의 귀한 천사들이 금대접에 저희들의 기도를 담아 주님 보좌 앞에 가서 다 쏟아 놓을 때그 기도에 하나님 향기를 맡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남북한이 꼭 통일되되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의 하나님 지하교회에서 주여 주여 정말 고통받고 그들의 믿음은 저희들보다 순수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주여. 그 지하교에서 추억한 많은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왔지만 복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순계의 피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헛되인 넘기시겠습니까? 주님이시여 저희들로 하여금 철컥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의 선지자처럼 저희들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기도로 모여서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머리숙여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면서 또한 정말 다른 목사님들의 모든 노고를 저희들은 그저 거저 누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불쌍히 보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주기를 칠려하시는 하나님의그 능력을 다 믿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주간에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며 저희들을 할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남북 통일을 통해서 또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지막 추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전 세계에 하나님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복음의 시작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의 선교사들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약을 한 마리도 남겨보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쁨 속에서 공중제일 마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정말 모든 세계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기쁨 그 누림과 하늘나라에서의 그 정말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나라 속에서 저희들과 또 북한의 모든 저희 동포들과 전세계 모든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고 주님의 궁정에서 마음껏 주님의 성어를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며 멸관 벗어 주님 앞에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궁정에서 드리는 그 영광의 찬성 속에서만 살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복이 도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자아기의 네. 장막의 고함보다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그리스요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태평양 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신경 쓸거 없어요 아무리 새가 이쪽에 많아도 하나님이 이쪽에 손들어주면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하십다 하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95장 할렐루야 모두 수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통크게 역사하십니다 영원히 i m e t r e 의 종님들 머리위에 조국의 대통령 후보들위에 또 대통령을 뽑기에서 어둠의 영에서 깨어나서 올바른 투표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조국 동포들위에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건하노라. 아멘.